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 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셋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옥스윙은 공이 가운데 놓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백스윙할 때 안쪽으로 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셋업이 좋다.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셋업에는 그립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립은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립, 옥스윙 그립은 달라요. 어떻게 잡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네. 우리가 그립을 생각을 하면 보통 위 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이 크리즈가 어, 코를 향하고 있으면 위 그립, 이 크리즈가 왼손 기준, 오른쪽 뺨을 향하고 있으면 뉴트럴 그립, 이렇게 돌려서 어깨 쪽을 향하고 있으면 스트롱 그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요.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이 굉장히 서로 협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컨벤셔널 스윙에서는요. 이 양손을 회전하는 것을 기본 동작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컨벤셔널 스윙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덮어 잡는 그립을 잡으면 오른손은 반대로 밑을 받쳐줘야 돼요. 왜? 그래야 함께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손이 덮혔다고 오른손도 이렇게 덮이면 회전이 됩니까? 오른손 돌게 없죠? 왼손은 이렇게 많이 돌수 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왼손은 돌게 없는데, 오른손은 돌게 많죠? 여기서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왼손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대칭되게, 이렇게, 이런 대칭이 아니라, 역대칭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는 그 모양으로 해서 잡히는 게 기존 방식의 그립 방식입니다. 그런데 옥스윙은 회전을 토대로 하는 스윙이 아니에요. 옥스윙은 좌, 우로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고, 꺾이고, 꺾이고, 꺾이는 이 동작을 위주로 하는 게 옥스윙이거든요. 왜냐면 이 돌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타이밍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옥스윙은 이대로 했다가 그냥 탁, 탁 이거든요. 얼마나 쉽겠어요. 타이밍 맞추기가. 그냥 열었다가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근데 보통 옥스윙을 할때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옛날에 손목 돌렸던 그 잔재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스트롱 그립이다, 뭐 윗그립이다, 뉴트럴 그립이다 좋아요. 그런데 옥스윙은 그게 아니라 핑거그립이냐 아니면 팜그립이냐로 나뉘어요. 그래서 핑거를 보면 여기에서 오른손을 보면 그 손가락 세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 중에 제일 손바닥하고 만나는 요 마디 쪽으로 대고 잡으면 핑거그립 그리고 샤프트를 그립이죠. 그러니까 그립을 이 두툼한 살 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팜그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왼쪽 손으로 이렇게 지금 잡죠.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손이 이런 모양이 돼요. 어, 이건 뭐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스윙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좌우로 가장 편하게 움직이는 정도로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핑거로 잡고 핑거 로 잡았을 때 이게 흔드는 이유 선수들이 웩을 하는 동작도 있잖아요 그선수들은 아마 오른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왼손 핑거 핀거, 오른손 핑거로 잡게 되면 굉장히 손목이 자유로워지고 뭐 훅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드 들어올 내기도 쉽고 그런데 훅이 너무 심한 분들은 왼쪽 팜 오른쪽 핑거로 잡고 그래도 훅이 나면 왼쪽 팜, 오른쪽 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옵션을 한 4개 정도 경우의 수를 바꿔가면서 잡게 되면 굉장히 골프를 편하게 칠수 있습니다. 그또 하나는 그립을 잡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숙이고요. 아래에서 손 이렇게 하고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나요. 무조건 그립은 왼쪽에서 세워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왼쪽에서 세웠을 때핀거냐 아니면 팜이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무리 핑거로 잡아도 막상 돌려 잡으면 팜으로 잡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타석으로 가서 샷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옥스윙이니까 양 핑거 그립으로 잡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핑거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도 보면 핑거로 됐죠. 그래서 싹덮어잡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딱 잡았으면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막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 좌우해서오자유로그 느낌이 됐을 때딱 그립이 여러분 그립이에요. 그때는 뭐 덮여 있든 뭐 이렇게 뒤집어 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딱 보고 옥스윙은 공이 센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쪽으로. 그리고 왜냐면 이 좌우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백스윙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잡아 빼요. 저처죠. 저처를 잘할수 있는 손에 그립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은 상태에서 저처 때리면 얘는 그냥 뭐 아주 이쁘게 공이 날아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이병오이는왜 이렇게 살살 떼는데뭐 살살이 아니에요. 젖혀 때려는 요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요. 어 지금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로 젖혀 있을 때 힘이 최대한 받아 있고요. 물론 지금 세게 치진 않았어요. 좀 세게 쳐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이 큰 수익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임팩트에 좀 강하게 쳐 봤습니다. 볼은 좀덜 뜨긴 떴지만 이렇게줘도한 230은 칠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좀더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스피드를 더 늘린다거나 어이 정도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장타를 치고 좀더 많이 감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양손을 핑거 그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너무 감겨서 고통스럽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복에 겨운 거죠. 이게 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팜 그립을 잡으시라고 그래요. 왼 팜부터 양 팜은 좀 위험하니까 왼팜 잡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잡 보세요. 왼팜 잡은 거예요 지금. 오른손은 핑거. 가면, 저쳐. 딱 치면 돌아가는 각도를 보세요. 어때요? 완만해졌죠? 아까 제가 확확 도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많이 못 밀어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왼손 팜, 오른손 팜 잡았어요. 그러면 되게 저는 답답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쳐. 때리면 어때요? 출발은 바튼 방향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각도가 작아지죠?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그립만 조절해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만, 나는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비거리는 됐고, 방향을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팜그립을 잡아도 되지만, 보통 옥스윙을 배우시는 분 중에는 어, 비거리가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왼손 e 거 오른손도 e 거 두툼한 부분, 제일 밑단에 있는 이 마디에요. 옆에서 대고. 잡은 다음에 약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편하게 잡혔나 어 편해 편해 편해 그래서 딱 하고 이 상태에서 젖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할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스윙을 할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백 스윙 하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도와 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슬로우 모션으로 공 센터죠 센터에다 둔 상태에서 어, 셋업 할 때는 분명히 똑바로 스퀘어 만들어놓고 클럽 페이스 스퀘어 그리고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절대 불변의 법칙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립은 양손 핀거 앤 핀거 약간 덮이는 모양이 상관없어요 근데 흔들어 봤을 때 제일 편한 위치 그리고 여기에서 백스윙 할때 오른손이 이렇게 젖혀지면서 이때 많은 분들이 손만 젖히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젖힐 때 몸도 약간 같이 돌아줘야 돼요 어깨가 그쪽 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젖히는 것보다 이렇게 그쪽을 봐야 공이 그쪽으로 출발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오른손으로 딱딱 딱 때리면 돼요 이게 측면에서 보면 공 센터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손 히지만 몸도 같이 어깨도 같이 돌아 줘야지 이게 벌어지지 않아요 손만 이렇게 들어 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같이 이렇게 돌아 줘야 돼요 돌아주고 슬로우로 가면 쭉 해서 땅 땅 해서 쭉 이렇게 살살 쳐도 어때요 싹 돌아 들어오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게 치려 하지 마시고요 공센터 정말 저랑 그 50일간의 여정 그리고 50일간의 기적 그걸 만드는데 살살 치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놓고 자몸 같이 돈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두고 그쵸 그렇죠? 또 세게 치는 연습 말고 손목에 의존 하고, 자 어때요? 살살 치죠? 또 보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살살, 살살 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게 치는 것보다 살살 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아셨죠? 아뭐 셋업 배우고 이제는 그립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 어, 내일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어, 셋업은 사실은 어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셋업이 잘못되면 옥스윙은 절대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 w i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